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어야지 이때 날씨가 35도 에서 그런지 거의 친구랑 더위를 먹은 상태입니다 어, 설명이 부어한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요코치있 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독일 마을에 이렇게 왔고 어, 제가 여기 온어유는 어, 한때 독일 여기 나라가참 못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1960년대 박정희 때 예, 어, 여자 같은 경우는 간호사로 이렇게 많이 파견을 갔었고 남자는 광부로 많이 갔었습니다 어, 그래서 또그 당시에 때 이렇게 가서 못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 암튼 독일마을에 <웃음> 이렇게 생겼는데 <웃음> 참. 보기 좋은 동네인거 같습니다. 렛츠고! <웃음> <Let's go. 웃음> <웃음> 짠! <웃음> 나 고생했다. 응. 아, 아 상콤하구만? 요 응. 시장님들 아~~, 아 뭐방신 나갔는데? 어. <웃음> 알고 봤더니이소스지 전부 스코에서온거 아예? 포스코응이 할래? 저희도 이지털을 보여줘 남대로 드시면 되는데. <웃음> 이번 영상 망한 것 같아. 포기했는데. <웃음> <보긴> <웃음> 미안합니다. 이 친구가 잘안도와주네 밥을 다 먹고 다음 코스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으로 담을 수 있는 풍경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야, 비디오 찍는다. 서감이 아, 어떠십니까? 어, 야, 운전이 긴데 어. 앵가 <목소리> 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다 시작 안 했어. 어, 재밌어. 어때?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무섭게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예, <이제>, 좋아 <이제>, <목소리> 오. 이제 갑니다. 어, 해 봐. 영수야 뛰어야지, 점핑해야지. 안돼. 해봐, 해봐, 해봐. 응. 오. 야, 한번 해봐. 야. Help me. Help. Help me. <웃음> 이자이젠 <바이>, <웃음> 아, 저 뭐야? 결국 올라오고 마치도. 아이씨. <웃음> 어. <웃음> 결국 이 둘의 겁쟁이는. 사진사를 통해 사진 하나를 또 건졌습니다. 점심 때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지 어 저녁은 저희가 좀 담백한 메뉴를 택했습니다. 어, 저녁도 다 먹었고 어 이제는 좀 산책하러 잠시 소화시키고 있어요. 내려와보니 시원한 바다도 보이네요. 막상 끝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가 저녁 10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친구가 잠꼬대까지 하더라고요 뭐하는데 하면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방언을 하질 않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기는 면종류와 떡밥 하는 곳이었는데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라 거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 저는 부산으로, 나는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어땠어 이번에 여행은 아, 어제는 너무 더웠고 어, 어 어제 저녁은 너무 맛있었고 아 어, 오늘 점심도 너무 완벽했고 예 어, 오늘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아데 너무 덥다 <웃음> 겁나 덥죠 아유. 한번 보여드려 뷰. 뷰! 렛츠 겟잇! 들어가고 싶다 진짜. 시원하 이렇게 저의 남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